상세기 29장 읽어볼게요.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 본즉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오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아반의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아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이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메.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혈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탈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 전에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스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내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칠 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피라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절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무온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내위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